네, 안녕하세요 양포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거래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최대한 쉽게 내가 어디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데일리 차트인데 이게 뭐 데일리 일주일 이런 식으로 높은 차트일수록 더 좋습니다 높은 시간 차트일수록 4시간까지도 괜찮아요 4시간까지도 데일리 차트를 우선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인을 그릴건데요 그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B 포인트를 두번째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첫번째 포인트를 잡았고 두번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트렌드라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자 그러면은 세번째 터치가 언제 언젠가는 나올거잖아요 그렇죠자 세번째 터치를 세번째 터치를 어, 최대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세 번째 터치를 잡아보시면은 좋은 거래를, 웬만하면 좋은 거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인데, 이걸 4시간 차트로 좀 가보면은, 어,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서 지금 반응을 보였잖아요. 세 번째 터치를 주지 않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 A를 그대로 가져오고, 포인트 B를 대신 한 단계 그 옆에 있는 위기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위기.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주고 보면은 세 번째 터치가 여기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자, 그러면은 데일리 차트에서 이제 우리가 잡은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수정을 한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왔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렇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 네 번째 터치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최대한 어, 트렌드라인 터치를 잡아주시면은 괜찮은 예, 움직임을 항상 잘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파운엔 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위클리 차트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파운엔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격 조정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은 가격 조정을 어디서 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은 최대한 어디서 줄수 있는지 대충 어, 잡을 수 있죠. 왼쪽을 보면은 아 가격이 이 부분에서 145 정도 레벨에서 어 터치를 하고 쫙 이만큼 떨어졌구나. 그럼 나중에 145 레벨까지 한번더 올라왔을 때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또줄 수가 있겠구나. 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우리가 레이신스, 즉, 저항선을 잡아줍니다. 자, 데일리 차트에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데일리 차트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존이라 부르는, 네, 이렇게 레이신스 구역을 잡아주고, 보시면은, 데일리 차트에 이제, 이 서플라이 존에 진입을 하였을 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그 움직임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4시간 차트로 지금 와주면은, 네, 네 시간 차트, 아니면 한 시간 차트에서 더블탑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 시간 차트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은, 마켓 스트럭처를 이제 거부 반응을 보여주면서, 어, 엠페어가, 어, 오늘 좀 떨어질 것으로, 어,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엔도 지금 쇼스로 보고 있고, 그쵸? 그렇죠? 유로엔도 쇼스로 보고 있고, 파운드엔도 쇼스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쵸? 그렇죠? 달러엔은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고, 달러엔을 따라서 이제 유로엔이랑 파운드엔도 네 오늘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파운드 인 같은 경우는 높은 차트 높은 시간대 차트 이제 여기서 레이스 구역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고요 그렇죠 유로 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일리 차트에서 레이스 구역 터치 이 터치를 천천히 이제 기다리셨다가 터치를 확인을 해 주시고 터치를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거래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디서 내가 정확하게 진입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높은 시간대 차트로 오셔가지고 가격이 트렌드라인이나 레이스 혹은 서포트에 도착을 하였을 때 터치를 하였을 때 그때부터 그 부분에서 내가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좀더 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억지로 거래하실 필요가 없고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안전하게 네, 조금 더 큰 움직임을 쉽게 더개치를할수 있겠죠. 네, 짧은 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혹은 멘토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